동전을 당해서몇개 주운 꿈 가까운 사람과 사소한 일로 다툴 일이 생길 징조. 길에서 녹슨 동전 여러 개를 주운 꿈 가까운 사람이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거나 며칠간 집을 비워야 할 일이 생기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주운 동전을 주머니에 넣는 꿈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와 믿음이 깨져 사이가 멀어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동전이 머리 위로 쏟아져 내리는 꿈 가정에는 우환이 들어 근심 걱정이 쌓이게 될수 있으며 밖으로는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과의 다툼으로 이별수가 될수 있다는 꿈입니다. 호주머니에 동전을 넣는 꿈 구설수나 다툼수가 있다. 이런 꿈을 꿨다면 부디 일찍 귀가 알아. 작은 다툼이 큰 싸움으로 번질 수 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남에게 동전을 받는 꿈 구설수에 오르게 되어 인간관계가 흔들리게 될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논이나 밭에서 동전을 줍는 꿈 부직자의 경우에는 좋은 일자리를 얻게 될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호주머니의 동전 알밤 고슬 같은 다른 잡동사니와 넣는 꿈 그다지 좋지 않은 꿈입니다. 이 꿈은 다른 사람과 다투게 될 꿈입니다. 도둑이 들어 동전을 가져간 꿈 근심 걱정거리나 장애가 해소가 될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동전을 훔치는 꿈 근심과 걱정거리가 생길 수 있으면 혹은 작은 일로 큰 재난을 방지하게 될수 있다는 꿈입니다. 도둑이 사소한 물건이나 동전을 가져가는 꿈. 근심과 장애가 해소되지만 중요한 기물이 없어지는 경우는 큰 손실과 파탄 등 굳은 일이 생긴다. 동전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하는 꿈. 금전적 이유로 가까운 사람과 사이가 틀어지게 될 꿈입니다. 하늘에서 우박처럼 동전이 떨어지는 꿈. 길몽으로 행제나 행운이 찾아오게 됨을 뜻하는 꿈으로 풀이를 하게 됩니다. 길바닥에 떨어진 녹슨 동전을 여러 개죽는 꿈. 깨끗하고 빛나는 새 동전은 길몽이지만 만약에 동전에 녹이 슬었다면 흉몽의 뜻으로 오랫동안 병상에 있던 가까운 사람이 갑자기 사망하여 슬퍼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랍니다. 많은 동전 보는 꿈 꿈에서 많은 동전을 보았다면 그만큼의 일거리를 의미한다. 즉, 누구의 소유도 아닌 많은 동전은 앞으로 본인의 노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성과의 가능성으로 해몽한다. 주운 동전을 용돈으로 나눠주는 꿈 눈앞에 닥쳐온 어려움을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동전 받는 꿈 동전 받는 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전을 몇 개나 받았는가이다. 많은 동전을 받았다면 행제를 의미하지만 몇 개를 받았다면 걱정거리가 될수 있다. 녹슨 동전 몇 개를 줍는 꿈 동전 꿈 중에 가장 흉몽이다. 가까운 지인 중에 멀리 떠나는 이가 생길 수 있다. 상처가 될 만한 말을 삼가길 바란다. 절대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다. 동전을 줍는 꿈 동전을 줍는 꿈을 꾸게 되면 사소한 일로 절친한 사람과 다투게 된다. 동전 몇 개를 얻는 꿈 동전의 개수가 많지 않다면 좋은 꿈이 아니다. 하루종일 기분이 나쁘고 근심과 걱정이 생긴다고 해몽한다. 동전 많이 줍는 꿈. 동전이 깨끗한 새것이고 많았다면 재물이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조끼 주머니에서 동전이 나온 꿈. 뜻밖의 용돈이 생겨 이용을 즐기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주머니에서 동전이 나오는 꿈. 뜻하지 않는 돈이 생기게 될 꿈입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요긴하게쓸수 있는 돈입니다. 돼지 저금통에 동전을 저금하는 꿈. 많은 양의 재물을 축적하게 될수 있으며 행재를 하거나 투자처에서 큰이윤을볼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물속에서 금화를 건지는 꿈. 많은 재물과 많은 이득이 생겨 풍족하게 된다는 의미로 하는 일이 잘 성취되어 큰 이득을 얻게 되는 징조입니다. 저금통에 동전을 넣는 꿈. 많은 재물을 축적하게 될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목돈을 마련할 기회가 생기거나 행재를 하여 재물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동전을 물속에 던져 넣는 꿈말 못하고 혼자 속앓이를 하고 있던 일이 속 시원하게 해결되어 더 이상의 어려움은 없음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동전들이 자루에 가득한 꿈 물질이 풍요하고 돈이 생기게 될 꿈입니다. 재수가 대통하고 마음먹은 대로 풀리게 될 꿈입니다. 산처럼 쌓인 동전들을 자루에 퍼 담는 꿈 복권에 당첨이 되거나 주식 투자를 통해 큰 이익을 얻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산속에 동전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자루에 퍼 담는 꿈 복권을 사야 할 길몽입니다. 주식이나 복권 등의 행운이 따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편지 봉투를 뜯어보니 동전이 들어있는 꿈 봉투의 주소 불명이란 표시가 붙어 되돌아올 것을 예시한 꿈입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새 동전을 얻는 꿈 빛나는 새 동전 개수만큼의 이득이 생긴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친구나 직장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맑은 물 속에서 황금동전을 건져내는 꿈 사업의 성과가 오르고 대기업으로 발전하며 행재수가 생기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새 동전을 받는 꿈 새로운 친구를 소개받거나 직장에 취직하게 될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도둑이 필요가 없는 물건이나 사소한 물건 혹은 동전을 가져가는 꿈 실제로 근심 걱정이나 막히는 일 등이 해소가 되는 꿈으로 해몽을 하게 됩니다. 동전 지갑을 분실한 꿈 애인 또는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게 될수 있으며 환멸감을 느끼게 될 만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동전을 잃어버리는 꿈 애정의 낭비벽을 암시하고 있는 꿈입니다. 빛나는 새 동전을 얻는 꿈 얻은 개수만큼 방도, 친구, 직장이 생긴다. 옛날 동전을 주운 꿈 예기치 않은 행제가 생겨 큰 재물을 얻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돈 더미 위에 앉아있는 꿈 온수가 대통해서 대박이 나거나 부자가 되는 꿈입니다. 다량의 깨끗한 금빛 동전을 줍는 꿈 외외의 일이 일어나서 생각지 못한 큰 재물이 들어오게 된다는 의미로 풀이되는 길몽입니다. 어떤 화폐든지 돈을 버리는 꿈. 이것은 누군가의 인간관계에서 손절을 하게 될수 있을 정도의 불화가 생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길이나 마에서새 동전을 줍는 꿈. 일과 관련하여 좋은 직업을 구하거나 마음에 드는 일거리를 맡게 됨. 길바닥에 있는 녹슬어 있는 동전을 여러 개 줍게 되는 꿈. 자기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병사를 해서 며칠간 슬퍼하게 될지도 모르는 꿈입니다. 강의 동전을 던진 꿈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일에 있어 조력자가 나타나 성공을 이룰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동전 도둑 맞는 꿈 작은 걱정거리는 해결되지만 사업상 중요한 것을 놓쳐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풀이한다. 바닥에 쌓여있는 동전을 푸대에 담는 꿈 재물운이 들어올 수 있음을 의미하며 투자처에 큰 배당을 받게 되거나 복권 등에 당첨될 수 있다는 꿈입니다. 돈자루를 짊어지고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전혀 생각지도 못한 큰행재수로 인해 아주 큰 돈이 손에 들어오게 될 꿈입니다. 저금통 안에 동전이 있는 꿈 점진적으로 재산이 불어나게 될수 있으며 꿈에서 저금통은 재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금통에 동전이 있었다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나 행재수들수 있다고 합니다. 논밭에서 동전을 주운 꿈 좋은 직장을 구하게 되거나 마음에 드는 일자리를 맡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금화를 그 줍는 꿈 좋은 직장을 얻게 되거나 마음에 꼭 드는 일거리가 생기다고 해몽을 하게 됩니다. 깨끗한 동전을 받은 꿈 좋은 직장이 생기게 될 꿈입니다. 사업에 관련된 사람을 소개받을 수 있다고 불이를 하게 됩니다. 길에 있는 동전을 주워서 내 주머니에 넣는 꿈 주변 사람이나 친구들과 사소한 일로 다투게 될지도 모르는 징조의 꿈입니다.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동전을 퍼담는꿈 주식에 투자하여 큰 돈을 벌어들이게 되거나 복권에 당첨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으로 해몽을 하게 됩니다. 오래된 동전을 발견하는 꿈. 중요한 물건이나 사람을 잃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몇 개의 동전이 하늘에서 떨어진 꿈. 집안의 우환이 들끓고 좋지 않은 일이 생기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동전 버리는 꿈. 추진 중인 일이나 사업 등에 있어서 생각치 못한 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으로 해몽을 하게 됩니다. 길에서 동전을 주워 주머니에 넣은 꿈. 친구들과 사소한 일로 다툼이나 시비가 발생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녹슨 동전을 줍는 꿈. 친한 사람이나 가까운 지인이 병에 걸려 슬퍼하거나 우환이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지폐를 받거나 동전을 죽게 되는 꿈. 큰 재산을 얻게 될수 있다는 암시라고 합니다. 따라서 대부분 돌에 관련된 꿈 해몽들은 거의 좋은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 빛나는 동전이 우박처럼 쏟아져 내리는 꿈. 큰 행운이 따라 직장에서 승진을 하거나 행지수가 생겨 재물이 쌓이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오래된 동전이 호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꿈. 풍족할 만큼 용돈이 생길 꿈입니다. 적금이나 개를 들어 목도를 만들게 될 꿈입니다. 주머니 속에 있는 동전을 버리는 꿈 하는 일이 복잡하게 꼬이고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내 주머니 속에 동전을 귀찮은 듯 내버리는 꿈 하던 일이나 진행 중인 일들이 복잡하게 꼬일 수 있으며 장애물로 중단될 수 있다는 꿈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 자금 사정이 어려워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동전 면 잎을 얻거나 땅에서 죽는 꿈 하루 온종일 별로 운수가 신통치 않고 요모조모 근심 걱정이 생긴다. 동전을 몇개 얻는 꿈 하루종일 기분이 나쁠 수 있고 근심과 걱정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비싼 동전을 호주머니에 가득 주워 담는 꿈 학자는 황금같은 학식을 일만이 은 재물 등을 만족할 만큼 얻는다는 의미의 꿈입니다. 역전을 얻는 꿈깨야하는 일이 생기거나 오랫동안 오해가 있었던 일풀일 징조입니다. 동전을 강에 던지는 꿈 현재 내가 진행 중인 일에 막힘이 발생하고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누군가에게 동전을 받는 꿈. 현재 내가 하는 일에 조력자를 만나 좋은 성과를 얻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황금 동전 금화를 선물 받는 꿈. 행제를 부르는 꿈으로 복권을 사도 좋은 꿈이다. 금빛이 나는 동전을 줍는 꿈. 행제 수가 들어와 일확천금을 얻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동전 꿈의 몽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